Korean-American siblings. 한국계 미국인 형제자매들. Ralph, Philip and Susan a n 이세 남매가 in military uniform in 1942. 1942년에 군복을 착용하고 있는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Their family story is among the many personal histories. 그들의 가족 스토리는 많은 개인사, 개인적인 역사. 그러니까 featured in the n h 국가 인도 기금이죠. n h 국가인도기금의 지원을 받은 다큐멘터리 시리즈물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물에 방영이 된 바로 그런 개인사에 관한 스토리가 바로 그들의 가족의 스토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범죄로 사실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전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을 비롯해서 총 8명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실 크고 작은 아시아계 남녀에 대해서 폭행과 테러 그리고 사실 폭행이 아니더라도 지나갈 때 욕설을 한다든가 째려본다든가 아시아계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코비드 i d 1 9 팬데믹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에서 발현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인들이 증오의 핵심이 돼야 되지만 통틀어서 중국인의 얼굴과 한국인의 얼굴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인들 전체가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한 나머지 미국 시민들에게 개몽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서 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돼서 미국 사람들많이 미국인이 아니라 아시아계 사람들도 미국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몽해야 할 그런 필요성. 그런. 필요성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에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민일세라고 할수 있는 한국인 삼남매의 사진이 연방정부 산화에 여기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라고 써져 있죠 국가 인도 기금 뭐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은 인본적 행위를 위한 국가 기금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연방정부 산하의 이런 기관입니다. 의회의 사진이 있죠. 근데 이 홈페이지를 내려가 보면 한국인 남매 3명의 사진이 나옵니다. 자, 이 한국인 남매 3명의 사진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떠나서 사실 이 사진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3명이 누구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가 오 정말이야? 라면서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세 명의 형제가 모두가 미군에 근무를 했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에 참여도 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를 위해서 기여를 했었다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 하면 은 독립운동가로서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등등 뭐 당시에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아시겠지만 신민회의 창립 멤버로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 민족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 일에 애쓸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일이 시급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일종의 교육적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적인 인물의 자녀들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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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h 의 이런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소개하고 그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물을 만드는 그 이유에 대한 소개가 잠깐 있어서 이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인도적 행동을 위한 국가 기금 국가 인도 기금 이거는 Stands with the Asian American and the Pacific Islander Community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연안 출신의 공동체 이들의 공동체와 함께 서 있습니다 And all Americans against racism, xenophobia and intolerance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불관용 이런 것에 반대하는 모든 미국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렇게 썼죠. Stands with Asian Americans,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태평양 연안 미국인들은 are integral to the history of our nation.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and the culture 문화의 중심축입니다. And 우리가 will continue to play a vital role for generations to come. 그리고 오는 세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a vital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안창호 선생의 세 자녀들이 미국 이민의 1세대로서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한 모습을 미국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미국 정부는 우리가 화합해야 된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종의 도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종이 모여서 하나의 미국이라고 하는 그 성조기 아래 미합중국 모두가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이 나라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 국가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위대한 안창호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이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미국 군에 복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소식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그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백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르는 판을 걷듯이 미국 사회를 걸어가고 계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힘내십시오 조만간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몸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